제가 아주 꾸리꾸리한 아침이네요. 저는 오늘 되게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지금 8시가 넘었어요. 원래 같았으면 출근을 했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병원에서 콩주사 맞는 날이여가지고 오전에 반차를 냈습니다. 큰옥산이 진짜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단한 가지 좋은 점은 조제하거나 복잡한 그런 게 없이 그냥 주사채로 바로 주사해버리면 돼서 그건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 맞을 수 있습니다. 제 이식은 이번 주 목요일이거든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화수 목 3일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오늘 공주사를 맞으러 가는 것이지요. 이제 오전에 주사왔고 점심 먹고 회사 들어가서 근무하고 퇴근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지금은 7시 50분입니다 제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머리가 웃긴가? 아무튼 제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이번 주 목요일날 이식인데 화요일 수요일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식날도 휴가를 냈고 이식 다음날도 휴가를 냈죠 그래서 화수목금 이렇게 4일동안 휴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쉽니다 건강이 제일 우선이니까요 제가 요즘에 약간 불안한 증세가 생겨가지고 제 생각에는 뭔가 이런 시험관 실패나 시험관 때문에 힘들어서의 요인이 100%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포션이 그리고 최근에 몸도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뭔가 급갑적인 그 스트레스들이 한 번에 와서 이상 징후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불안 증세를 한번 겪고 나니까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시험관을 하고 있으니까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 약을 먹을 수도 그런 병원 치료를 받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 조절을 잘해서 이런 불안감 같은 게 오지 않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식하고 나서는 더 이런 불안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관리하고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휴가를 낸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업무 자체가 저 혼자서 컨트롤해서 하는 업무거든요. 제가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제 일을 대신해야 된다거나 불똥이 튀는 그런 업무는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제가 밀린 업무를 나중에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 업무는 아니다 보니 오히려 좀더 쉽게 휴가를 쓸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 오늘의 일정은 오전에 본가에 갈 거예요. 친정에 갈 거고 친정 가서 좀 마음 편히 엄마 밥도 얻어먹고 우리 이제 강아지랑도 놀고 밤이랑도 만나고 조카도 보고 좀 그렇게 뒹굴뒹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좀더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나갈 준비를 마쳤고요 제가 붕크를 좋아해가지고 샀던 가방인데 오픈형으로 열려있는 그냥 편하게 막 담을 수 있는 미디움 사이즈 가방이에요 이제 서울로 떠나야 됩니다 오늘의 패션 쿠션만 한쌩얼 햇빛이 요새 좋아가지고 챙 모자를 썼고요 편한 곰돌이 티셔츠와 청바지 족발 신발을 신었습니다 가자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완전 완전 힐링된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인데 이 길이 진짜 산책로 같고 너무 좋아요 이곳은 용산 이마트입니다 엄마랑 이마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일산에서 저희 집까지 머니까 엄마가 용산으로 픽업을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용산 오는 김에 용산 이마트 먹을 거 있나 보고 맛있는 거사 가려고요. 여기 많이 바뀌었다. 스캔한 상품을 포장대로 이동해 주세요. 서울에 오니까 좋네. 익숙한데라. 어 서울에 거. 서울에 복잡한데 와야지 좀 고향에 온 느낌이야. 음. 이상하지? 난 서울에서만 살았어가지고. <웃음> 잘 먹네. 나 이게 뭐야? 뭐지? 응? <웃음> <웃음> 어제 친정 가서 힐링을 잘 하고 왔고요 잠을 잘 자고 이제 또추사 맞을 <웃음> 시간이 돌아왔네요 내일로 다가왔어요 이식하는 날이 벌써 네 번째 이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식은 항상 설레고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장을 보러 마트에 가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랑 야채랑 필요한 것들 이것저것 살려고요 날씨가 좋네 하다 보니까 또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 무거워. 아. 이야 장바운거 정리 좀 하고 점심도 만들고 오늘 의 점심은 카레 인다 배출 합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빠져가지고 이거 타이어 공기압 넣고 세차도 하고 아버지 생신 선물을 사러 갈 겁니다 오늘도 날씨가 끝해주네요 진짜로 뭐. 세차 기계가 수리 중이네요 세차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쇼핑을 하고 왔는데 까먹고 영상을 하나도 안 찍었네요 제가 처음 가본 곳이어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구경하다가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영상 찍어야지 하는 거아 진짜 찐 창고형 매장이네요 여기가 주차장이고 오 눈이 매우 흥미로운 곳이네요 어? 귀여워 제가 보고 싶지 않았지만 메일을 봤더니 너무 열받는 메일이 많이 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아침 대바람부터 폭풍회신을 보내고 한바탕 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한 9시 50분? 이때까지 집에 오시면은 같이 10시쯤에 집에서 출발할 거고 그리고 이식은 10시 40분이에요. 근데 미리 가서 피도 뽑고 그래야 돼서 10시 10분쯤. 나가면은 되지 않을까 아니 10시에 나가야겠다 아무튼 오늘은 처음으로 엄마랑 병원에 동행을 하게 되었네요 이식 받고 같이 맛있는 점심 사먹고 집에 와가지고 좀 쉬면서 차도 한잔 마시고 수다도 떨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불안증세 같은 게 갑자기 생겨가지고 이식을 포기해야 되나 걱정했었거든요 그것까지 고려를 했는데 상태가 잘 따라줘가지고 너무 다행이에요. 배 아이식을 하러 가기 전에 영상 편집을 하는 유튜버. 1km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1km 앞이야. 태국 음식 먹으러 왔어요. 맛있겠다. 나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 어 내가 좋아하는 썸냥꿍어그 오늘은 초가의 마지막 날이죠 아쉽다 다들 금요일이라서 좋아할 텐데 저는 조금 아쉽네요 저의 휴가가 오늘로써 끝난다는 것에 아주 슬픕니다 시간이 휴가만 되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오전에 이거 배아이식 시술 동의서 빨리 갖다 드리고 유유자적한 하루를 보낼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동의서 제출하러 병원으로 갑니다 아주 편안한 차림으로 가봅시다 오늘도 날씨가 아주 아주 좋네요 가을이다 가을 자 기름 좀 세차하고 병원에 갑시다 오우 쉣! 지갑을 안 가져왔네? 오나 지갑을 안 가져왔어 세차를 하자마자 비가 와가지고 차가 비를 쬐끔 맞았습니다 그래도 뭐 더러운 상태에서 맞은 것보단 낫지 싶었는데 제가 지갑을 놓고 나와서 그냥 집에 왔잖아요 다시 외출을 도모합니다 집에서 쉬다가 지금 거의 4시 다 됐거든요 오후 4시인데 외출을 해봅니다 또고이 왔다 원형은 14cm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아시아볼 아시아볼이 18cm가 있어가지고 그레이 색상이 딱한개 남았더라고요 일단 카트에 넣었습니다 검 정도 있는데 그레이가 낫죠? 제가 모드니에서 사온 스타우브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잡이를 주세요. 톱 아시아볼로 샀어요. 저는 그 원형 꽃꽃대를 원래는 사주고 싶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얘를 샀는데, 선택을 잘한것 같습니다. 지프라기 같은 종이가 들어있네요. 이렇게. 18cm를 사서 이 정도 크기인데, 딱. 완전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2인 가구한테 딱인 사이즈인 것 같아요. 어, 예쁘다, 생각보다. 저는 그, 원형 꽃꽃대만 예쁜 줄 알았는데, 아시아 볼도 예쁘네요. 짜잔. 여기다가 오늘 된장찌개 끓여보려고요. 남편 때문에 강제로 축구를 보고 있어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약두 경기를 앞둔 상태에서 말이야. 그리고 우리 집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고향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경기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국격을 해치는 일이오. 싸워고서는그래 만난 지 5분 만에 또 털어졌어 그니까 아니 철좀 들으라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룻밤만에 풀릴 수가 있어? 쟤네는 절대 안 되겠다 저희는 지금 서울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일산으로 돌아갑니다 몇 시에 도착하나요? 5시 왜 네. 저희는 이제 결혼 기념일 식사를 하러 이동을 할 거예요. 간만에 분위기 좋은 곳에 갑니다. I don't really want you falling for me c u I know I f o u g for you. f o r you. I f 네요 g h t for you. I f o u 요 h t for you. I fought for you. I fought for you. I fought 특기에 따라 보자의 마음을 편하게 아, 앵두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웃음> 누가 요즘 앵두를 아, 알아요? 앵쥬는 저도 한번더본 적은 없지만 <웃음> 체리도 아니고 <웃음> 앵쥬 앵쥬 물이나 좀 따라주세요 걸봐 이거 <웃음> 해가지고 바로 이거 먹어봐 안 먹게 보여 아, 음! <웃음> 맛있어 <웃음> 찐텐이네 <찐테리네>. 응 음. <웃음> I'm falling for I don't really want you falling for me Cause I know I'm falling for you I'm falling for It's all